우리가 여름 신의 회를 기다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네.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기다린 그분은 누구십니까? 네.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? 네.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? 네.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? 네.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? 네. 인간의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? 네. 우리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? 세대 간의 갈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? 우리 남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? 사회에 있는 이 갈등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? 이 밤에 우리가 꼭꼭 꼭 기억해야 될 백문일답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? 그렇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